지난주 주일 이웃사랑 성금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금전달식에서는 저소득대학생,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총 3천만 원을 기탁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심야부흥회는 송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로 드려졌습니다. 행복, 감사, 은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송경민 목사와 동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찬양마다 가사의 고백과 간증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송경민 목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